안녕하세요 백현보원 프로입니다 저번 시간에 벽에 대고 드릴 훈련하는 동작에 대한 연습 훈련 이 드릴 동작을 알려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열심히 하시면 아마 아, 왼벽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공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지면에 압력을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누르면서 뭔가 계속 돌리면 사실 이 팔이 계속 펴져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면 이 엄청 심한 뒷땅을 쳐야 돼요 근데 순간적으로 당기면서 이 공을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좋아지는 게 뭐냐면 치키닝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이 굉장히 늦게 됩니다 여기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일단 공은 치고 봐야 된다 완전히 당겨서 이 공을 맞추시는데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는 포로님 저 새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왼벽이라는 움직임의 이해도를 높이면 압력을 왼발 앞꿈치에 주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갈 때 우리 몸이 공에서 멀어지면 클럽 헤드가내몸 앞에서 던져지는 이 공간이 이 공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 공간 압력을 주고 주면서 돌리니까 공간도 없고 뒷땅인데 지금은 압력을 주면서 위로 올라와주니까 클럽을 던져줄 시간도 있고요 던져지면서 로테이션이 그냥 이루어져요 내가 돌리는 게 아닌데 압력을 주고 위로 올라간다 그때 배꼽만 조심하면 돼요 딱 배꼽 왔죠? 이 배꼽이 들리는 게 아니고 배꼽만 조심하면서 지면을 보면서 그 느낌의 상상을 주고 하나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장 싫어하는 어, 스윙 중에 하나가 무릎을 너무 과하게 돌리고 골반도 돌리고 클럽헤드 샬로윙이라고 해서 이렇게 처지게 내려오는 물론 이제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골프공을 잘 치기 위해서 직장인분들 특히 연습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사실 현실적인 스윙의 느낌은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서 공잘 치려면 최소 저는 3년에서 5년 정도는 이 구간에 대해서 여,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잘 치기 위해서는 일단 왼벽에 대해서 이해도가 먼저 높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테크닉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시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자 일단은 아무런 채 없이 맨손으로 하는데 자이 상태에서 오른손바닥을 위로 올려서 왼쪽으로 누를 거예요 왼쪽을 누르는데 한쪽이 하나를 푸시하면 하나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를 누르는데도 계속 이러고 있으면 또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르면 왼쪽이 올라가는 거죠 둘둘자 이렇게 할때 배꼽이 하늘을 보면서 하지 말고 계속 지면을 보면서 하면 이쪽 공간 배에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탕 쳤을 때 클럽 패드를 던질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한다 해도 이렇게 되면 팔이 몸에 막혀서 못 던집니다 센크도날수 있기 때문에 눌러주면서 왼벽을 쫙 세울 거예요 빵빵한 다섯 번 해보세요 빵 빵!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가상의 클럽을 잡아보면 역해이자가 확실히 나올 겁니다 이때 배꼽이 좀 들려있는 분들은 넣으세요 배꼽은 항상 지면을 보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피니쉬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왼벽을 세우세요 이런 레슨을 하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셨어요? 무릎을 그냥 피면어 왼벽이 세워지겠지 하고 이제 지금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점프를 뛸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면에 그 힘을 빌려서 위로 점프를 뛰니까 무릎이 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점프를 뛰는데 무릎을 펴고 점프를 뛰는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푸시 푸쉬, 왼발 누르는 푸쉬에 대한 드릴 훈련을 하고 공을 한번 쳐보면 왼벽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릎 돌리고 체를쳐지게 하면서 공을 치는데 잘 맞는다 그럼 하셔도 되지만 이게 너무너무나 어렵다 그런 분들은 빨리 접고 접으세요 그냥 접고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서 알려드리는 부분을 잘 믹스해서 왼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신경을 써봤으면 좋겠습니다